이녕하십니까자 예, 계속해서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단품 레이어 관리 및 활련방법 1 그래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수동으로 레이어를 만들고 레이어 안에다가 구성요소를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필요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요소가 자동으로 특정 레이어에 딱딱 생성되자마자 배치가 되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레이어가 관리되도록 만들어보고자 하는거죠. 그러니까 기준축, 기준면, 좌표계, 설치피처, 설리드피처등 구성요소의 특성에 따라서 자동으로 각각의 레이어로 구분되도록 좀더 자동화시켜보고 싶은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파일을 템플릿으로 저장해놓고 또 쓴다고 러면 작업속도가 좀더 빨라지겠죠. 자, 그 작업을 해보고자 하는겁니다. 자 먼저요. 일단 요 레이어를 미리 만드셔야 됩니다. 자 보죠. 열기 작업 디렉터리 어셈블리에서 실서 파일 하나 열어보죠. 마이 파트 템플릿입니다. 보기에서 레이어. 그러면 제가 미리 요 레이어를 만들어놨습니다. 안에 아무도 안 들어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요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 은 누르시고 새로운 레이어 또는 요빈 공간에서 우클릭 새로운 레이어.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레이어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일단 만든 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하고 언더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고요 창 닫고 전체 다 지워버리고 저장되어 있는 이 테스트 파일 있죠 이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레이어 일단 레이어는 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만약에 뭐 다른 프레임들 있죠 뭐 카티 하든지 NX든지 인벤트 라든지 뭐 다른 프레임 쓰다 보면 다른 프레임들 같은 경우에는 어 크레어하고 좀 다르게 우리 축과 평면 세개만 있는게 아니라 원점 포인트도 있고 그 다음에 축도 세개가또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음 필요한 요소를 미리 사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점을 하나 만들죠 원점을 만들고요 원점은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사전 정의된 데이터 포인트도 집어넣고요 또 추월 3개 만든 다음에 x, y, z 추월 3개 만든 다음에는 프리디파인 데이터함 액시스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러진 평면은 3개 만들어져 있죠 이거는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표계 또 하나 만든 다음에 좌표계는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그쵸? 자 그런 식으로 먼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지는 요소는 자동적으로 올요소에올 레이어에 싹싹 들어가게끔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포인트를 만들어보죠 모델에서 점입니다 저세점잡히계 찍어보죠 그럼 잡히계 상에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오케이 누르면 여기 원점에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자 얘는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클릭 레이어 특성 얘를 찍어주면 끝나는거죠 이게 들어올거 아니니까. 자, 몇번이죠? F5번입니다 1번 F1 2 3 4 5 F가 피처의 약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웃음> 그렇죠? 확인 눌러보죠 그럼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일반 레이어죠 그 그렇죠? 다음에 축을 3개를 만들어보죠 그래서 3개의 축을 여기다 집어넣어보죠 축입니다 먼저 X축 만들어보죠 X 같은 경우는 포인트 찍고요 그 다음에 이 평면이 있죠 컨트롤 키를 누른 채이 평면을 찍으면 이렇게 축이 만들어지겠죠 점을 통과하면서 이 평면에 수직 오케이 다시 축을 만들죠 포인트 찍고요 이번에는 Y축이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평면 x z 평면을 찍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Y축을 만들고요 하나 더 만들죠 포인트 찍고요 이번에는 XY평면 그러면 Z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름도 바꿔보죠 우클릭 이름 바꾸기 f2키죠 그래서 찍고 한번더 찍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찍고 f2키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x축이니까 x 언더바 x 시스 이렇게 하죠 얘는 y축이죠 y 언더바 x 시스 얘는 z 언더바 x 시스 라고 하겠습니다 이세 개의 축을 여기다 집어넣어보죠 우클릭 레이어 특성 클릭 클릭 클릭 하셔가지고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평면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평면은 이미 세 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저는 프리디파인 데이터 플레인 에다가 레이어 특성 하나 둘세개 추가하겠습니다 를그 그렇죠? 다음에 좌표결을 만들까요 좌표계단은 이미 뭐 디폴트 코디넷 시스템이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집어넣어보죠. 그래서 Define Datum CSYS는 레이어 특성 누르시고요. 얘를 추가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각각 분류가 된거죠. 여기까지는 그쵸? 그렇죠? 큰 의미 없습니다. 자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All d a t 입니다 오리죠. 자, 여기다가는 이 단품 안에 들어있는 모든 포인트가 여기 다 들어가 있건 축이 여기 다 들어가 있건 평면이 여기 다 들어가 있건 그런 식으로 그 앞으로 만들어질 포인트나 축이나 평면이 각각 해당 포인트, 액시스, 플레인 이런 레이어별로 딱딱 자동으로 구분되어 있건 자동화시켜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일종의 규칙, 룰이 필요합니다 자, 룰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요 여기 데이터 포인트부터 한번 보죠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자 레이어 특성 내용을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규칙이에요 규칙입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반드시 연관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세 가지가 다 체크되어 있어야지 앞으로 만들어진 요소가 이 규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해당 레이어로 딱딱 배속이 됩니다 배치가 돼요 연관 체크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규칙 편집 누르시기 바랍니다 규칙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 단품 안에 들어있는 점 점을 다 찾아서 그렇죠? 점입니다. 그리고 점을 찾는 거죠. 검색 대상도 점이고 검색 조건도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은 어떤 이름은 상관없이 이름이 상관없이 속성이 점이다. 그러면 모든 점들을 이 레이안에 다 배치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는 점이 몇개 있죠?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포인트 0 결과 미리 보게 하면 하나 이미 검색이 되는 겁니다. 됐죠? 확인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점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 같음 그렇죠? 하시고요. 일단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규칙 편집을 누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뜨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하시고 혹시나 규칙이 잘못됐다 그러면 얘를 제거하고 새로운 규칙을 또 만드신 다음에 새로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만든 조건에 따라서 현재, 위치 현재 상황에서 내가 만든 조건에 맞는 점들이 검색이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죠. 확인됐다 그러면 확인.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 레이어 아이콘 모양이 다르죠? 얘는 일반 레이어입니다. 얘는 규칙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칙을 만족하는 것만 이 레이어 안에 배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포인트는 이제 끝났어요 자그 다음에 축을 한번 만들어보죠 자 우클릭한 다음에 요 똑같습니다 레이어 특성 규칙 연관 체크 하시고요 규칙 편집 그 다음에 검색 대상은 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소가 상당히 많죠 그만큼 공부할 내용도 많고 맞죠? 어재밌있죠 사실은 공말 내용이 많다는 얘기는 뭐 힘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따라서는 뭔가 탐색한다 탐구한다 입장에서 본다그러면아 탐구할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축이고요 이러면 어떤 이름에 상관없다 별이랑 선이 자리에 어떤 이름에 와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만능문자죠 글자수가 한자가 됐던 열자가 됐던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다 같다 뭐 축이 아닌 요소만 배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까 축이 아닌 요소만 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같은 말 하겠습니다. 규칙도 여러분이 잘 아시면 이게 상당히 좋아요. 자그 다음에 한번 새로추가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 미리 보기 보시면 세 개의 축이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확인 누르죠. 그 다음에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또 규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단계에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실제로 포인트를 하나 만들었을 때그 포인트가 이 레이어 안에 배속이 되는지 한번 보죠 점을 하나 찍죠? 이 평면 찍고요 얘 예, 그러다가 이 평면 그러다가 평면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럼 포인트 하나 만들어졌고 이 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 PNT 1번이죠 1번이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여기에 배속이 되는 거죠 신기하죠?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평면의 수직인 축을 만들었을 때 자동으로 여기에, 여기에 배속이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줄 만들죠 포인트 찍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평면 찍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여기 들어오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본 구성 요소들은 이런 식으로 관리해 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두 개를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축이 끝났으니까요 평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 데이터 플레인 잡으시고요 우클릭 데이터 특성 레이어 특성 규칙 규칙 편집 아, 취소하고요 그전에 옵션 꼭 연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검색 대상을 뭐로 잡았냐면 기준 면을 잡으셔야 됩니다 기준 면 하시고요 이름 어떤 이름에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결과 새로 추가하시고 결과 미리 보시면 아세 개의 면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확인하죠? 자, 오 l l 했으니까 이세 개의 면이 다 추가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 아이콘 모양도 어떻습니까? 좀 다르죠? 좀 다릅니다. 요거는 일반 레이어고 사용자가 설계자가 직접 하나씩 하나씩 배치한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있고, 요거는 규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할당되는 레이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 는 CSYS. 요거 보죠. 우클릭. 레이어 특성입니다. 규칙 연관 체크하시고요. 오프, 규칙 편집 어떤 요소를 대상으로 해야 될까요? 좌표계니까 기준계 기준계 있죠? 아참 어, 좌표계요. 쭉 내리셔가지고 좌표계 이름 같음 추가하시고 결과 좋습니다. 하나만 있는거죠. 지금 확인 확인 이렇게 규칙 레이어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좌표기를 하나 더 만들어볼까요 예, 이점 찍고요 평면을 잡아야겠죠 하나 대충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대충 자 확인 눌러보죠 그러면 이렇게 좌표기 하나 만들어지고 이게 여기에 배수이 되어야 됩니다 자동으로 들어와 보면 딱 들어와 있죠 신기하죠 그렇죠? 자 지우죠 자 이번에는 스케치입니다 여기 에 만약 스케치 작업을 많이 하시죠 보통 스케치는 숨기지 않습니까 그럼 스케치들이 자동으로 여기에 다 배속이 되게끔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클릭 레이어 특성 규칙 연관 체크 하시고요 규칙 편집 그럼 어떤 것을 대상으로 잡아야 될까요 보통 어, 스케치 같은 경우는 피처라고 보는거죠 피처 그래서 여기서 피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아니라 유형을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래서 같은 대신 모두 어떤 유형을 찾는 거죠? 스케치 유형을 찾는 겁니다. 스케치. 이렇게요. 맞죠? 어, 이런 것도 다 피처입니다. 피처 중에서 스케치 피처를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죠. 자, 새로 추가하시고요. 결과 미리 보기. 당연히 스케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뜰 겁니다. 확인. 확인 누르죠. 자, 그러면 스케치를 하나 만들어 보죠 누르고요. 평면 누르고 확인. 그냥 원 하나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확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스케치가 자동으로 이 레이어 안에 배속이 되는거죠 하나 더 그려볼까요 스케치 여기 찍고요 확인 이번에는 어, 사각형 가지고 하나 그려보죠 어떻습니까 여기에 배, 배속이 되는거죠 1번 2번 여기 1번 2번 근데 만약에 이런 스케치 있죠 얘는 지워볼까요 Delete 레트키로 스케치를 독립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밀어내기 안에서 단면으로 그린 경우 있죠. 들어 보죠. 그 다음에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확인. 확인하고 나오죠. 얘는 스케치인가요? 안에 뭐라 봅니까? 단면이라 보이는 거죠. 단면은 이게 배속이 되나요? 아닙니다. 안됩니다. 그것도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커버 있죠. 커버에 배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치도 어떻게 보면 커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커브랑 선 투영된 커브라는지 교차선 이런 것들을 커브로 보겠습니다 스케치는 이 안에 배속이 안 되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우클릭 레이어 특성입니다 규칙 연관 체크 하시고요 규칙 편집 일단 커브도 뭐죠? 피처입니다 교차선이라든지 투영선이라든지 다 피처입니다 그리고 위형 잡으시고요 같은 모두 뭐로 잡아야 겠습니까 스케치가 아니라 커브로 잡아야 됩니다 커브 기억이니까 저 밑에 있겠네요 커브 예 커브로 잡기 새로 추가 됐죠 자 그러면 일단 결과비립이 아무도 없습니다 확인하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지 한번 보죠 일단 스케치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뭘 하나 그려보죠 확인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배속이 되는데 여기에는 들어와야겠죠 그렇지만 어, 커브에도 이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렇죠 평면 하나만 들어보죠 저 앞으로 뺄까요 확인 간단하게 이 스케치를 선택하고 투영 이 평면 잡음으로서 여기 투영선 하나만 들어보죠 그럼 이거는 커브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옵니다 스케치는 안 들어오죠 근데 스케치는 저는 여기에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만 들어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을 좀 다르게 바꿔야 있죠. 자 레이어 특성 규칙 규칙 편집 들어오죠. 하나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커브만 들어오게끔 그러면 여기에는 커브는 들어오는데 스케치에는 안 들어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규칙을 하나 더 만들어야죠. 그렇죠. 똑같이 검색 대상은 피처로 하시고요. 위형 같은 그렇죠. 네. 그 대신 스케치는 부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모두 커브 아니라 스케치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 추가하는데 여기를 OR 연산이 아니라 엔더 연산으로 하셔야죠. 자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유형이 커브이면서 유형이 스케치가 아닌 것둘다 만족하는 경우에만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스케치는 못 들어오는 거죠. 왜? 스케치는 유형이 아니잖아요. 커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이 스케치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은 커브 여기까지만 하면 커브던 스케치단 다 들어오는데, 요거에 의해서 스케치는 못 들어오는 거죠. 맞죠? 그렇죠?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누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케치 빠져나와 버리자 얘는 스케치 못 사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럼 스케치 하나 더 집어넣어 볼까요? 이면에 잡고 확인. 간단하게 사각형 하나 그려보죠. 확인. 어떻습니까? 여기만 들어오지, 얘는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서피스 한번 보겠습니다. 공면만 들어오게끔 해보죠. 얘도 규칙을 만들어야죠 레이어 특성, 규칙, 연관 꼭 체크하시고요. 이세 가지 무조건 다 체크하십시오. 저도 100% 이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잘잘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 체크 안하면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그렇죠. <웃음> 죄송합니다. 자 규칙 편집하시고요. 당연히 피처입니다. 그리고 위형 같음으로 하시고 모두 카테고리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작업장에 있는 요소에 있는지 상관없이 그렇죠? 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자 모두 자그 다음에 뭐를 잡아야겠습니까? 여기는 피스 설피스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새로추가 확인 확인하시고요. 그럼 간단하게 밀어내기 해보죠. 얘를 이용해서 단 설피스로 만들어보죠. 그럼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확인. 눌러보면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탁 들어오죠. 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솔리드. 한번 구분해 보죠. 레이어 특성, 규칙, 연관 체크하시고요. 규칙 편집. 당연히 피처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유형입니다. 같은 모두. 여기다오는 솔리드입니다. 솔리드인데, 솔리드 형상입니다. 솔리드 형상. 요걸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 추가. 확인.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밀어내기 한번 해볼까요? 솔리드입니다. 요거 가지고 해보죠. 확인.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안에서 싹 배치가 되죠.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죠? 밀어내기 해볼까요? 얘 가지고 안 되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더 만들어 보죠. 뭐. 이면에 새로 스케치. 그 다음에, 어, 타원 가져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확인. 그 다음에 밀어내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관리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이 부분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솔리드는 절대 숨겨지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솔리드와 관련된 어떤 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숨겨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스케치 3번 있죠? 얘 예, 편집해보죠. 제가 이 안에다가 스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얘를 가지고 확인 누르고 나오면 축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숨겨버리면 뭐가 숨겨지겠습니까? 이 축이 숨겨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솔리드 관련된 축이라든지 어떤 스케치 내부에 그렇죠? 만들어 놓은 요소들이 있죠? 이런 걸 가지고 만들면 스케치 밖에서도 보이는 거죠. 얘 가지고 만들면 스케치 안에서만 쓰는 겁니다 얘 가지고 만들어야지 스케치 밖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통 단품 설계에서 다 배우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에이어들을쭉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지워버리죠 자 여기도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얘를 이제 템플릿으로 저장해 놓고 얘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제가 만들 모든 요소는, 모든 단품 설계는 얘를 가지고 만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템플릿화 시키느냐가 중요하죠. 일단, 저장을 하겠죠. 저장하십시오. 저장을 했어요. 저는, 어, 여기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이 아이콘이, 제가, nx가 설치되어 있어야죠. 아이콘 모양이 계속 nx 아이콘으로 뜹니다. 저는 이거면 되고. 여기다가 저장해놓고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위치에 저장해놓던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자, 창을 닫고요. 모두 다 지워버리죠. 새로 만들기 할때 해제하고 확인 누른 다음에 찾아보기 누르셔가지고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나는 얘를 가지고 만들겠다. 확인, 확인. 그럼 얘를 템플릿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레이어 확인해 보면 다 들어와 있죠. 근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새로 만들기 기본 템플릿 하고 했, 이거 확인 누르면 내가 만들어온 그 그게 바로 기본 템플릿으로 해서 작업이 작업이 되고 하고 싶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옵션 구성 편집기 여기 보면 템플릿 솔리드 파트라고 있죠 누르셔 가지고 요건 누르시고 찾아보기 누르셔 가지고 내가 만든 요거 가지고 되게끔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컴퓨터 점 파일로 저장을 하죠 새로 만들기 기본 템플릿 체크되어 있습니다 확인 눌러 보면 보기에서 레이어 눌러 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그 파일을 템플릿으로 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게끔 할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조금 위험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엉뚱한 위치에 이렇게 들어있는 템플릿을 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좀 그렇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얘를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어디죠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ptc 안에 들어가면 6.0 파일 템플릿이란 폴더가 있습니다. 자,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수많은 종류의 템플릿이 있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쓰는 게 지금 요거랑 요거랑 요거 두 개를 보는 겁니다. 여기다 그냥 컨트롤 l v 붙여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거를 참조하게끔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파일 옵션에서 구성편집기, 그렇죠? 어, 여기서 템플릿 솔리드 파트 누르시고요 찾아보기 누르신 다음에 해당 위치를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 어디일까요 어 C에 어. 한번 찾아가보죠 어... 여기다가 C드라이브에 포임 파일즈 그 다음에 PTC죠 커먼 그 다음에 템플릿입니다 안에 있는 제가 만들어 온 요 파일이 참여되게끔 제가 어떤 이름으로 했었죠 아, 파트였나요? 자, 이름이 헷갈립니다 제가 아까전에 마이파트였죠 예, 그러면 마이파트를 찾게끔 요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디있죠? 아 죄송합니다 어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웃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요렇게 만든 파일을 요 위치에다가 복사해 넣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오픈하죠. 제 작업 디렉토리에 있던 요 파일 있죠. 지금까지 작업한 파일입니다. 아, 여기에 미, 메모리 상에 올라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열기하죠. 요 파일을 열기하고, 그럼 여기에는 미리 사전 정의된 레이어 정보들이 있겠죠. 요걸 이제 템플릿으로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위치는, 그렇죠. 보통 C 드라이브에 프로 파일즈 밑에, PTC 밑에, 크레오 밑에, 커먼 파일 밑에, 템플릿. 요 안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확인. 새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아니면 뭐 그냥 탐색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에서 복사에 붙여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컨트롤 c 할까요 원더바 01 이라고 하죠 확인 자, 창 닫고요 다 지워버리고 파일에서 옵션 구성 편집기 여기 솔리더 템플릿 솔리더 파트 있죠 요게 단품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보기 요 위치에 가시면 쭉 위치에 가면 저장해 놓은 게 있겠죠. 요거를 열기. 그럼 얘를 뭐로 하면 됩니까? 기본 템플릿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새로 만들기 기본 템플릿 체크하셔도 열리는 파일은 뭐란 얘기죠? 제가 만든 요 템플릿 파일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레이어를 충실히 레이어 규칙을 정확하게 만들어 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더 작업 요소들을 레이어별로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일련의 과정을 설명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레이어 특성안에서 규칙을 이용해서 레이어들이 자동으로 분류되어 있고 규칙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 그걸 템플릿으로 저장해놓고 그 다음에 또 활용하는 방법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